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공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공간, 주식및내조공간 이제는 차 안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사무공간으로까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내 자동차 판매에 두 대중 한 대꼴로 SUV 차량이 판매가 될 정도로 차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차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차 안에서 분실하는 물건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분실물 중에는 약혼, 결혼, 커플링 같은 누군가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반지나 목걸이 같은 귀금속과 또는 중요한 자료를 다운받아 보관해 놓았던 usb 메모리 같은 것들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크기가 작은 물건들은 쉽게 차기가 힘이 든데요손 세차장이나 셀프 세차장에서 청소기가 빨아들인 쓰레기 중에는 꽤나 많은 동종과 함께 가끔씩 귀금속류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기가 작은 중요한 물건을 분실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 한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줄게. 당근의 중앙 부분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데 오래전 반일을 하다가 잃어버린 한 할머니의 아콤 반지였고 1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찾았다는 거야. 이처럼 누군가에는 의미가 있고 소중한 물건이라면 꼭 찾아야겠지. 차 안에서 작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 해도 잘 보이질 않는 경우는 좁은 틈새에 끼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일렬 시트와 콘솔 사이 틈새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고 틈이 좁고 깊어서 시트의 레일이나 레일과 차 바닥 사이에 물건이 끼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 거야. 이럴 때 조금 특별한 것을 이용하면 분실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여성용 스타킹을 이용하면 되는데 방법을 알려줄게 스타킹을 청소기 주둥이에 끼우고 청소기의 주둥이 끝과 맞췄을 때 스타킹의 끝을 7 내지 8cm 정도 길게 여유를 주고 남겨놓고 다음 스타킹의 목부분을 끈이나 고무줄로 동요해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청소기를 작동시키면 스타킹의 끝부분이 주둥이 안쪽으로 빨려들어가겠지 이 상태로 시트를 앞쪽으로 끝까지 당겨놓고 뒤쪽에서 한번또 시트를 뒤쪽으로 밀어놓고 앞쪽에서 한 번씩 하부의 이곳저곳과 네일과 차바닥 사이를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되고 청소가 끝나고 스타킹의 앞부분을 빼보면 각종 인물질과 함께 찾으려고 했던 물건들이 스타킹에 걸러지고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값비싼 귀중품 또는 소중한 의미가 담긴 그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상실감이 오래가고 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차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실 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일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치주